<laughs> Assalamualaikum. Hello guys. I will talk really interesting topic today. A uh, couple of days ago, uh, my mom called me and said that I saw your YouTube video and what's going on in your YouTube channel. Uh, maybe she watched my video named "My First Praying in Mosque." Wow. I didn't know that my parents watch my YouTube that much. But anyway. You know, in Korea, Islam is not very familiar Many people don't know about Islam well So my mom worried about me a lot nowadays yes. So today, I'm gonna talk about this with my mom What would my mother think about my interest in Islam? And what would think if I convert to Islam? Maybe I told you before, I believe God, I believe Allah. So, I seriously thinking about c o n v e r t i o k n o 그러면 지금 내가 유튜브를 보, 보잖아. 봤잖아. 전에 또 얘기를 했던 게 이슬람 내가 요즘 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 응. 그리고 저번 기도하고. 근데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처음에는 네가 이걸 하기로 한게 이슬람에 대해서 하겠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 아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응. 네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그냥 재미로 응. 음악을 하니까 네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때는 되게 보기에 좋았는데 응. 자꾸 이슬람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응. 그래서 엄마는 너무 걱정스럽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좋다는 것보다도 걱정이 된다 이거지 아,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엄만잘 모르니까 음. 괜히 우리나라는 일단 이슬람 하면 약간 무섭고 걱정스럽고 음. 좀 과격 단체 막 이런게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음. 이슬람 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막 연결이 되고 음. 무슨 외국에서 무슨 큰 사건 사고가 뭐 터졌다 음. 뭐 음. 과격 단체 공격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이슬람이 많이 오르내리니까 음.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고 외국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물론 많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어쩌다 한두 명은 또 그런 과격 단체 중에 한 명이 섞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제일 많이 된다. 좀 이런 의미지.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 이거지. 걱정스러워.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 무슬림에 대한 유튜브를 찍으려고 너는 하는 건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데 이제 그거를 많이 봐주고 코멘트를 많이 달아주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크게 느낀 게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한국도 당연히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거를 정말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런 말을 안할 텐데 이슬람에 대해서 알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몰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기본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네는 테러리스트다. 너네는 여자를 억압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란 말이야. 물론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또 좋아해주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지만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좀 없애고 이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럼 이제 이 종교 자체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 아니 종교 종교는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화가 있는 나라니까.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음. 이슬람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옆에. 사람, 우리는 어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음.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음. 엄마 아빠 다 천주교인데. 음. 그 그러니까 너도 유아 영세도 받고 세례방도있고 다윗. 응, 세례망도 있고 다 그런데 굳이 이슬람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거는 엄마는 좀 반대다 이거지 내가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응 반대지 그렇지 그거는 적극 반대를 하지 음. 그런데 이제 성당도 엄마가 지금 나가고 있지만 성당을 누가 성당은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제 자연적으로 끌려서 그렇죠 그런지 내가 자연적으로 가고 싶고 끌리면 성당에 가게 되는 거야 누가 시켜서 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가서 성당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음, 그런 차원에서 뭐 종교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걱정스러워하니까 다들 음.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거 공부하고 알고 이런 거는 좋은데 좀 걱정스러운 거지 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 믿는 음. 알라라는 게 음.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믿는 하느님이랑 음. 사실은 같은 신이거든. 음. 절대적인. 음, 음, 음, 음. 그것도 몰랐지. 몰랐지. 몰랐는데 나는 그러면 은왜 그렇게 외국에 보면은 기사에 나오는 음. 그런 무서운 얘기들은 음. 모인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 아니야? 전세계에 무슬림들이 어. 거의 20억 명 가까이 있어. 음. 근데 그 20억 명이 정말 다 폭력적이고 음.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면은 이미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테다 죽었어야 돼. 그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슬람이 폭력적이다 뭐 테러를 일으킨다 여자를 억압한다 이런 거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파생된 것들이지 코란에서도 절대 다른 사람을 해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완전히 잘못된 되고그릇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이슬람에서 그렇게 절대로 가르치는 건 아니야 전 세계에서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근데 그 중에서 이슬람이 많이 부각이 돼.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계속 바뀌는 거야. 이슬람 자체가, 물론 복종이란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란, 평화거든. 이슬람이란 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란 말이야.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계 복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고, 목적이 크거든. 이슬람이. 가보면은 엄청 느낌이 성당에 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되게 평화로운 그런 느낌. 근데 아니 엄마도 무슨, 무슨 불교를 불교 불교 학교를 다니. 그것도 불교랑도 비슷해. 이게 기, 음, 천주교가, 어, 불교랑도 비슷하고 좋은 말씀도 많고 그런 음. 말씀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것도 그전 세계적으로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분명히 있겠지,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슬람이라는 게 조금 걱정스럽게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음, 음. 그러니까 엄마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뭔지 모르게 걱정된다 이거지 그게 개종을 했을 때 나한테 응. 한국에서의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오거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걱정되는 응. 거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나는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웃음> 어, 좀 연결이 조금이라도 되면은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응.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지 너가 어떤 와. 주관을 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를 공부하고 또그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이슬람 하면은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음. 겁이 나고 무서운 거지 음. 걱정스러운 거야 걱정스러워 근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음.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들었는데 만나보면은 상대방한테 호의를 베풀고 음. 자전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음. 존중하고 이런 거를 가장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종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이제 뭐 당장 뭐 개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는 그게 나쁘다 생각이 안 되는 게 어. 난 그건 반대했어. 들어봐, 들어봐. 나는 그렇게까지는 반대했어. 성당을 그런... 좀 다니면 좋겠는데 우리 아직 성당도 성당을 같이 다니도록 하자. 성당도 좋지 뭐. 그러니까 나는 이슬람에 좀관심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은 사람이 모두 나 그, 그런 그생각 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고 그 제한이 있잖아 시간적인 제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더 얼마나 뭐더 성공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나,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슬람 그리고 코란에 그 해답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 하거든. 그걸왜 굳이 이슬람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성당을 가서 천주교를 좀좀 좀 엄마랑 같이. 어 나도 다니는 좋아, 좋은데. 나도 좋아. 성당도 너무 좋고 기독교도 좋고 음. 말들도 너무 종이 많은데 신은 이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예수와 성령과 신이 이제 하나라는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네가 응. 너무 좋은데 뭐 이슬람으로 응. 빠지니까 그 내, 나는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이, 요즘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은 응.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했어 요즘 들어었 생각이 모든 일들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들어가는 내가 몇년 전만 해도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응, 내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도 난 상상을 못했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 내 유튜브를 내 영상을 봐주고 이럴 거라고 난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 응. 근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어, 있다 미들람으로 인도하는 거야 너를 아 그렇지 내가 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도 엄마는 걱정스러운 부분은 엄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너무 음. 그쪽으로 안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이슬람에 관심을 갖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너무 빠지면은 걱정스러워. 음. 걱정스럽잖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아직 말도 못꺼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시면은 크리스, 다 우리 저기 천주교 집안에서 말이야. 웬 이슬람이냐 하면서 음.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반대하실 것 같고, 음. 좀 걱정스럽다.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응? 네. 엄마가 이제 지켜본 거를 보면은, 원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어느 지점까지 니가 다 이뤄내는 편이란 말이야. 네. 결심하면. 그러니까 네가 유튜브 한다고 할 때도, 어,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엄마가 네. 이제 지켜보고, 이제 응원해주고, 네. 어, 이제 응원해주고 하는데, 네. 좀 엄마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이제, 어, 부모님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포함해서, 이제 걱정을 킬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너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응.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든 뭐 겸손해야 되고 <웃음> 어, 응. 그거를 초심을 잃지 말고 <웃음> 응. 겸손해야 되고 어 그거를 잃지 않고 네가 가면은 어느 순간에 네가또더 막막 진짜 잘나가게 되면은 엄마 어깨에 음. 힘도 주고 너 거만하게 되면 안되니까 초심 음, 잃지 말고 음. 이렇게 해보기를 엄마는 응원을 한다 이거야 음. 하지만 좀 걱정은 돼 음. 어. 알았어 음. 나도 근데 엄마가 이해가 돼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떡하나,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연히 그거는 아니 엄마 안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아? 것내 음식이? 친구들 중에도 많아 내 친구들 중에도 뭐 그런 거 하냐고 이런 애도 그렇지. 많아 그렇지 걱정하지 않아? 또뭐 지금 어, 내가 무슨 힘이 돼야겠다 이런 응.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래 다 이유가 있어 어다 이유가 있고 만약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면은 될 것이고 아니라면은 또뭐 엄마 말대로 유튜브가 이게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응. 내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을 할수는 있는... 내가 당장 다음 달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자 내일 뭐 할지도 몰라 응. <웃음> 어쨌든,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내가 정확히 알것 알 같고, 어 최대한, 이제, 당연히 걱정 안 하는, 어 방향으로, 많이. 어떻게 될지 음. 모르니까, 어쨌든, 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다음에 또, 그럼 또 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대해서 왜냐면 내가 지금 배운 지가 얼마 안, 안 됐기 안 때문에. 그래. 나 이거 갈게 어, 화이팅! ]지. 화이팅! 음. 우리 아들, 화이팅! 걱정은 되지. 걱정이 뭐 하지 걱정은 많이 돼. 네, 그러면